오케이, 오우돌린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두루치킨? 파괴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 저지하십시오. 어이구야. 아마 <웃음> 목이 탄 소리. 이고니 기계 하나 더. 기계. 파파 시원하게 가자. 재현형 리야요. 오나가 있을까 없을까. 데 과연. 진짜 대놓고 위치가 쓸까? 그죠? 와, 저기있네. 따지따 아, 보면 어디가? 알겠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더이스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없었다 었다 아군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폴리스라인 진짜로 치는 거냐고요? 온라인으로 쳐야죠 아무지게. l 파로잘 바뀝니다. 예. K2보다 사용된 버전. CCT를 돌려보자. QSI. 오, 개구중 우산볼트. 과인 여러 번 나가줬으니까. 아, 이거 밀려가지고 소리 났나 그렇죠, 그렇죠. 어, 서로 튕기되는 거 아니죠? 어, 어, 아 거의 안 올라가시네. 오케이. 오 돌린다. 오케이 펜타킬. 분위기 좋습니다. 아군이 승리습니다펜타킬라이더어방 <웃음> 그건 제건 아닌 거 같은데. 레벨 왜통나가시는데 어. 아, <웃음> 이 좋아요. 어제 이총딱한번 했는데 30개 바로 녹였어요 가나요? 가나요? 아하. 온다 온다 온다 와아 아깝네 아 이번에 무명 차례? 개구중 가야 돼 개구중 총 패스 많이 했어요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가야 어발 많이 센다 어발사다어어발 다쳤다. 아들켰다. 아 에, 없어 없어 없어. 뭔데? <웃음> 어디갔어? 여기 있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이어 아니 옥설로 한다는 사람 어디갔어? 어 영원해미 형들 반은 너무 조용하다는데요 펜타킬인데? 셰프 형 무반 영좀 혼내 달래요. 영혼의 미. 셰프 형 보고 무반 영좀 혼내 달래요. 영혼의 미. 오아 <웃음> 장난 장난. 아 내가 셰프 형 혼내 주라고. 아니 무반 영이 <웃음> 셰프 아, 셰프 형이 무반 영 <웃음> 셰프 그럼 안 되지. 아 이거 영혼의 미였으면 리액션이 아주 그냥 막. 응? 천다 뜰고 하는데. 아 둘다. 두 분다. 난둘다 이거 좋아. 타이밍 보고 하나. 둘? 올베. 파이플뭐 해? 심파이 어디에? 더블 킬. 하야 됐다. 너 도움이 돼. 지금 시간을 아, 봐 아, 아, 시간이 아, 아우 울회 그래서 안구사 앞에서안 되는구나 데미지가 아이고, 아프다. 오 죽을래 죽을래 비니 반이 뭔가 커플 같으시네 아형 손님 죄송해요 근데 이 시간까지 마이크 켜도 괜찮다 하시나 보네요? 누가? 예? 그, 형수님께서. 아, 나, 나. 예, 아내님. 지금. 일하시 아, 자택금 마시. 자택금? 오케이. 두분 존댓말 하시진 않죠? 아까 클첼스로 아내님이라고 하시길래. 폭탄이 미션 완료. 승리. 승리. 아군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진짜요? 오. 자, 채수종 하이라 부부처럼. 어, 뭐, 의도하는 건 아닌데. 오케이. 게다가. 아, 그래 그런 거좀 괜찮아. 좋아 보이던데. 와, 존손. 채소종 마누라. 하이라. 톨레토 1. 어이구야 한번더뭐 전달나오노 아 들켰네 두루치기형기구 좀. 중계셋 오오 어? 양많이 중계 중 아래 많이, 중. 올라온다 중양많이울이온다 울비 어? 울비 울비온다 울비온다 맞다 어? 어? 어 계속 따라온다 계속 따라온다 경력 독한이 설치되었습니다 방 스카이워크인가 이거? 패션이 상당히 언밸런스 하시네 호호호호. 뭐야? 대체 누가 감정을 했지? 아이고. 어디서 어, 안 보여? 하도 원래 안 보이죠. 아, 이고 감정이... 아, 서거 감정이... 아, 거죠정이 아, 이거 감정이... 아, 이거 이 아, 이거 냥좀이하신분이 아, 이거 감정이... 아, 이거 감 아, 니겠죠 이가 와봐, 오빠 오빠 이번에 중에서 한번 대방 들려볼까 아이고 우리 방큰났다 이제 빨이 본다, 빨이 와요 오른쪽 조심 야마 꺼질 때 포가나 노즐 피하나 대구중 하나 다이 까시네 빨리 포가나 아, 쭈쭈쭈쭈. 어, 우리 가 개구, 개구순나못 잡았어. 아아 레박. 개구있지 개구중으로 났어 레박. 오케이요. 개구중 둘. 이게 없다. 장군현이 도가셨나 장군이? 어, 자, 그요고 네. 방, 방, 방. 오, 휴바나. 아, 오, 휴 오, 휴바나. 오, 휴바나. 오, 휴나후영원 이번 이번 세이브 리액션 어떤데? 텐트 괜찮은다. 오케이. 포 하나로 딱 빼주고, 자두 네. 번째 갑니다. 빅핑 넣어디어다 뭐야? 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누구님?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우와. 기계. 아, 다아하였습다 아, 요새 에케라 안구사가 되게 많이 보이시네. 아, 맞아시간때가또 1시 반이지? 박스에 보관한오 우리 이거 반동 좀 있다 그러데 <웃음> 아, 미치겄네 미치겄다 어? 사투리형 미치 근데 어디지? 나 서울 사람이야 어허 서울 토박이신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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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 방위 좋았습니다. 아군이 패괴되었음. 이시간대 아주 현명한 판단, 어장군형이구나 오케이, 둘이상. 한, 어? 공격을 우자스카잉? 우리 순화가 없나? 안 돼, 맞았다. 여기 한대 맞았는데요. 아이고야 중북 하나 중북 왼쪽 중북 양각이다 바위 먼저 뚫어버렷? 뚫어버려뚫어버려 빨리 꺼봐 중계하나 방위하나 방위 중계하나 중계 김계, 중둘 두둘, 두둘, 개구들서려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둘, 개, 구 개, 개, 구맞아 개, 중 개, 두요 맞아요? 개, 맞아요, 실해 어, 다, 사, 어, 사, 사, 이, 사, 다, 개, 두 다, 두 개, 두 개, 두 개, 두온다 개, 구온다해두 개, 두돼두 개, 돼, 개, 두 개, 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아, 구랬급니 <웃음> <계신 웃음> 아, 그이니 아, 그랬 아, 그랬급니 아, 나랬다레 아,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아, 을랬더니 아,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아, 그랬진니 아, 그랬더니 아, 그 Okay. 오케이 뽁뽁뽁 자 하나 둘총아 이거 삥 하나 아낄걸방 들어갈텐데 중옥에꽤 고수들이 있거든요 오퍼 뽀뽀 이있으있뿐 삥있는 분 없나요? 있어. 삥있어 다 삥있어 방이면 막삥 까주시면 바로 들어갈게요 방이 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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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해체 보세요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해체. 노노노노 해체 해체 해체 해 노노노노 올라온 같은데? 따자접빼 <웃음> 어어 깜짝이야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나이스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건 끝까지 따라가네 두루치기 어우 무섭다잉. 좀 계셨나? 알 빠르게, 바로 못 바로 못 가자. 가자. 아, 털 털. 바로바로 바로 가자 중디 빵디 나이스 오케이 유정의미 나이스 뭐라고요? 아까 그 리플 보러 가